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컨설턴트 김옥선 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이번 코스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유망 고객을 모으고 여러분이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궁금하시죠?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통해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이 강좌와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영상은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튜브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흐름 두번째 유튜브 SEO 세번째 고객을 모집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네번째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다섯번째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세일즈 모델 자, 이런 내용 등을 배울 것입니다. 어떠세요? 강의 코스가 마음에 드시나요? 제가 이 강좌를 꼭 이런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. 첫째, 유망 고객 리스트를 획득하고 싶은 분 두번째 유튜브 고객 모집을 시작하고 싶은 분 세번째 유튜브 고객 모집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 네번째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 다섯번째 유튜브를 활용하고 싶은 분 바로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스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리즈로 쭉 들으셔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코스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고객 모집의 5가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.